얘 들어. 아이상하게뛰었어요네왜 <웃음> <웃음> 왔는지요? 우리 오늘 쇼챔피언 축제 하러 왔으니 분이 다이죠네 오늘 축방이요 나. 네, 아 축하합니다. 합니다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니다 축하합니다. 축하고니 하서 <웃음> 아침 일찍 왔어요 <웃음> 샵을 너무 일찍 갔다 와가지고 인사뭐할 <웃음> 음, 말이 없다 <웃음> 유나 지금 긴장해서 말이 없어요 배고파 배고파요 참아 먼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? 아니요 저는 고구마 갖고 왔어요 <웃음> 내 고물상자. 오늘 포인트는 나의 핀. <웃음> 네. 잘 나와요? 네. 꽃가루 나왔죠. 네. So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, 다들. 아, 너무, <목소리� nochmal>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꽃가루 음더 뿌려주시고. 아, 저 울고 있었요 진짜 아까 나고 처음 부터로나자 뭐가 내려와 로와 이게 뭐야, 나 위로 내려오는 야무뭐거 너무 좋았어. 개 내려와. 지금 감정을 말로 할수 없어. 몸으로 표현해 봐. 시작 울까? 시작